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편, 23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23편 전체를 읽고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은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은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6절 말씀은 10편, 23편의 결론입니다. 네, 다윗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 현재에도 미래에도 종말론적으로도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 한글 번역본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나는 확신한다 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성경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슈얼리라고 아마 앞에 쓰여져 있을 거예요 나는 확신하는데 내 평생에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라 말하잖아요 신앙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한글번역본은 좀 다르게 쓰이지만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다른 모든 종교는 어,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그 신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신은 도대체 나에게 뭘 바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막연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너무나도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라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씀 6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셔 나는 확신하는데 내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선하시다 라고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어,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쓰여졌던 바로 그 단어 토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다윗이 경험하였던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 내가 보기에 정말 좋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해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어 정말 완벽하고 내가 보기에 정말 너무나도 흡족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좋은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표현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아직도 부족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과 지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생활을 할때 내가 하나님을 대해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생활을몇 년을 하셨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1년을 했든 한 달을 했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 부족함이 없으신 분 정말 항상 풍족하신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으신 분이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정말 성실하고 정말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신선한 걸 먹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냥 지푸라기 어, 지난달에 남았던 건초더미 그냥 양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항상 내가 사랑하는 양에게 가장 신선한 것을 먹이고 싶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푸른 초장을 찾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지 대충 살아라. 대충 이거 가지고 네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의무로써 마음을 다잡아서 아, 그냥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분 정말 성실하게 항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그것을 경험했다는 라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필레켈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동으로서 일을 몇 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양을 치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 양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다리가 너무 짧고 너무나도 비대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려고 바둥바둥 되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등이 다 까진다고 래요 그러니까 양은 한번 쓰러지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양은 그렇게 바둥되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목자가 반드시 가서 그 양을 일으켜줘야 돼요. 여러분, 왜 다윗이, 왜 성경이 끊임없이 양과 목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느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 있고 낭망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소생시키기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태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한 상태이든 여러분들의 지금 영혼이 어느 상태이든지 간에 또 내일 어떤 상태에 빠져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생시키셔서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양을 일으켜서 그래 너 이제 살았지? 이제 너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 조금만 잘못 가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길 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걸 가만히 놔두고 그냥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게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요 이러한 신학이 있어요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을 버렸다는 라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건 맞아 그런데 신은 인간을 버렸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를 버렸는데 왜 우리가 그 신을 우리가 섬깁니까? 우리를 소생시키지 않는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시는데 그러한 신을 우리가 왜 섬깁니까? 하나님은 성실하게 끊임없이 일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종기케어 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확신하는데 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이 하나님이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 항상 양의 앞에 서서 양들을 리드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앞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임하셨지, 우리가 각자가 먼저 하나님 보좌로 한 사람 한 사람 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지. 그런데 왜 다윗은 나를 따르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격길로 가는 양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곁길로 갔던 그 경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항상 내 앞서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물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지, 다윗이 사물선지자에게 가서 제가 좀 기도해 보니까 제가 왕이 될 상입니다. 저에게 기름을 좀 부어주세요. 제가 두 번째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한번 부강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셨고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요 골리아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한 적이 있어요 언제 실수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바세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바세바와 간음 또는 간통을 한게 아닙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왕의 신분을 이용한,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강간을한 거지, 바세바가, 어, 나도 다윗 좋아. 내 남편 잠깐 군대 간 사이에 내가 다윗과 한번 놀아나 볼래. 한게 아니에요. 11장을 잘한번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바세바를 부릅니다. 바세바를 불렀고요. 또 우리아. 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입니다. 여러분, 바세바가 자기도 다윗과 함께 만약에 함께 간통을 한 거라면 바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소리 내서 울지 않아요. 사무엘 하 11장에 2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걸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러분 성경 기자는요 지금 다윗이 얼마만큼 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묘사하는 데 관점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3월하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거냐면, 우리 아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교살해서 죽이기까지 해요. 15절 말씀을 보면,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요압 군대장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이게 왕이 내린 교지예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 다윗의 용사 목록이 나옵니다 용사 목록에 누가 있냐면 우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데 업적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부하였고 정말 훌륭한 충성된 부하였어요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 부하의 아내를 강간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 그것도 교살해서 살인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짓을 저지르고 12장에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다윗의 죄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쭉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회개를 하긴 하는데 회개를 해서 다윗은 살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값은 분명히 치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정말 끔찍한 인생이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이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음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는 죽을 때까지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 어 그냥 뭐 평생 동안 전쟁 치르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어서 보시면.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여러분 다윗에게 사랑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 아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아내들을 이웃들에게 준대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아내들이 그것도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러한 변을 당합니다 큰 아들은 사랑하는 딸다마를 강간하고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고생했으면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데 왕이 된 순간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자기의 위계를 이용해서 여자를 강간해요 자기의 위계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은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갑질하는 사람들 보시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러한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목록이 10편 51편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1편의 제목을, 제목이 을제목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세씨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기도 목록이 이시0편 51편 말씀이에요 이어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10편 51편의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자기는 몰랐으니까. 자기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길거리에 뭐 침을 뱉어요. 뭐 쓰레기를 버립니다. 욕을 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여기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격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한 여인에게 이러한 죄를 저지릅니까? 왜 살인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강간하고 한 남자를 죽이기까지 한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모든 군대가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간 그 시간. 그러면 왕은 왕궁에서 뭘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죠. 자기가 같이 나가지 않았으면 중보기도 하고 상번제 드렸어야죠.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옥상을 터덜 터덜 걷고 있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왜 곁길로 가는지 아십니까? 곁길로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자를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양은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옥자의 발자국 소리를 귀울려서 옥자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해서 졸졸졸졸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 격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23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다윗의 심정보다는 하나님의 심정이 더 계속해서 와닿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정말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양이 정말 안심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에 정말 힘을 주고 항상 이 양들을 지키기 원하시는구나 원수들의 목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하도록 양이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사랑입니다 헤세드 신실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양이 저 곁길로 가다니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름 부은 저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짓다니 그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때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다윗아 너는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 다시 의의 길로 가자 자신을 다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 양들이 혹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는 양이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 양을 열심히 따라와서 이 양을 다시 제갈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내 평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곁길로 안갈수 있겠어요? 하루에도 열댓번씩 죄를 짓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곁길로, 가느냐, 어, 곁길로 가나 보다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따라오셔서 우리를 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는 내가 상급을 줄 것이다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기둥에 뭘 기록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대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여러분 시편 23편 가만히 보니까 푸른 초장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소생도 됐어요 정말 목자와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산책 코스였어요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실 나갔던 그런 시간 그런데 영원히 밖에 살수 있습니까 양이 다시 우리로 들어가야죠 우리가 쉼을 얻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이에요 푸른 초장과 실마나물과로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함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곳 양은 결국 양의 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서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우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여우와의 집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 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유한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보석,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차가 됐든 집이 됐든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 나가서 정말 좋을 것 같죠? 거기에 어떻게 24시간 있겠어요? 계속 위험요소가 있는데, 거기는 내 우리가 아닌데, 결국에는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이신 목자 그분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 집에 과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10편, 10편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10편, 23편을 통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23편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난 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시는 놀랍게도 제가 수능 때 배웠던 시입니다 근데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이것은 유기호 어, 때의 그 배경에 쓰여진 시인 것 같아요. 시인은 모윤숙이고요.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아마 유기호 전쟁에 났을 때 아들이 전쟁에 참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리면서 쓴 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꼭 하나님의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놀이 잔물지는 나뭇가지에 어린 새가 엄마 찾아 날아들면 어머니는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산 위의 조그만 성당 안에 촛불을 켠다. 어린 새가 날아왔어요. 그 어린 새가 나무가 자신이 깃들었던 그런 고향인 줄 알고 어린 새가 날아오면 자기 아들의 생각이 나서 지금 성당에 가서 지금 기도를 한다는 라 겁니다 바람이 성서를 날릴 때 그리로 들리는 병사의 발자국 소리들 아들은 어느 산맥을 지금 넘나 보다 쌓인 눈길을 헤엄쳐 폭풍의 채찍을 맞으며 적의 땅에 달리고 있나 보다 애달픈 어머니의 뜨거운 눈엔 피 흘리는 아들의 십자가가 보인다 주여 이기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쓴 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러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게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기고 승리하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